안녕하세요 미오입니다 어, 오늘부터 저 순천에 있는 그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가는 날입니다 어저께 미팅은 다 끝났고 될수 있으면 오늘부터 다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했죠 거기에 총 40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가가지고 커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아침 9시 어, 미용실 출근하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웃음> 어, 너무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힘드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또 기술 봉사를 할수 있어가지고 뿌듯합니다. 여긴데. 많은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이한 분당 15분? 근데 뭐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또다끝내려는게 아니고 네 괜찮아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오늘 한 두세 분만 하고 가, 가도 되고 11시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이 있어요 응 음, 네네네네 어르신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 야, 네. 저희 코어나벗어볼까한 번만 해네네네 아, 젊은, 젊은 잘생긴 년이한분 있어요 이분이 우리 센터에 오셨는데 어, 어 네. 전국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리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어르신들 머리 미용도 해드리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추억도 있게요. 쌓고 어, 그렇게 어... 공사활동하로 어... 왔거든요. 많이 안 쓰시죠? <웃음> 네. 많이 안 쓰시죠? 하 <웃음> 네. <웃음> 많이, <웃음> 네. 쓰시죠? 많이 쳐주시고 어르 그... 머리 이쁘게 잘라달라고 네. 해주세요. 지금 어르신들 대기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센터는? 누가요? 저희 삼촌 집이 여기 옆이라서 아, 음. 나는 혹시 또 음. 아, 해외국에 랩스 보고 주소를 해줘요? 랩스 아 내가 아 하거든 랩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찍어가지고 이따가 하나 모여 <웃음> 찍어가지고 올려 <웃음> 드릴게 여기 천몇 명이 봐로 여기 소리 하시네 랩스 좀 내가 올려드리거든요 여기 쉬 네. 강사들한테 네. 네. 자 우리 총각 잘생긴 총각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박수 주세요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분 아니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올해 서른 살오 명록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웃음> <수 Pf> <웃음> 어르신들 미용 해주려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하려고 여기서 봉사활동으로 온 거니까 어 이제 고맙게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친해지시게요 또 오늘 어... 총 고객이요 네네 네, 어, 여섯... 여섯... 네? 네. 네. 아, 네네네네네 <웃음> 충분합니다. 만잘면 네. 돼? 안녕하세요. 안기 네. 배경은 네. 여기가 좋군요. 저기요. 거기도 네네네. 그리할까? 네. 뭐 아, 어차피 거울은 하죠. 안 봐도 그러니까, 상관없어서. 그니럴것 같아. 음. 아, 근데, 음. 아니, 갑자기 선생님 얼굴에 갑자기 어렸을 선님 얼굴을 보더인기가져 버렸네. 좋은 일 <웃음> 너무, <좋았다. 웃음> 너무 잘해서 봉양새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또> 시작했네. 너무 <웃음> <웃음> 잘하신데. 그러니까 나 커피 한잔 드릴 건데 대충 맛혹시죠 할아버님들 장화 신고. <웃음> 잠 <생각했어. 웃음> 조금만 다듬어. 만날 여기서도 이 정도만 다듬어드면 될까요? 하 <웃음> 이쁘게 네, <웃음> 음. <웃음> <웃음> 해드릴게요 헤어 스타일로다가. 해드릴게요. <웃음> 해보던 <웃음> 가이네 맞아요. 여기가 볼륨이 있어야 돼. 예. <웃음> 순천뿐이세요 네. 외국에서 배웠어요? 네 외국에서 배웠어요 외국에서 배웠는데 할머니는 못잘라드리고 외국에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갖고 네, 저 전라도 사람입니다 아 <웃음> 근데 어찌 저리 이쁜 사람이 정광이 <좀> 형이 쁜 <예쁜> 짓을 할까? 순천사람이 이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아 여러분 이쁜 짓을 하고 나면 더이쁘지거든까 그니까요 문제인데 많이 입고 해줘 어르신이 진짜 그런 거요꼭 어. 예쁜 사람들 입고 사리 많더라고 기사님 못 가서 예쁜 사람들 많이 <웃음> <웃음> 헤어 디자이너 멋진 헤어 디자이너 영상을 찍겠습니다 <웃음> 너무 예쁘게 보는 것 같은데? 아, 짱이다 짱이야 아, 짱이야 부럽다 아, 진짜 부럽네 부러 무릎. 아 미용실 손님 많네. 명시 손님이 많아, 지금. <웃음> 그 돈은 언제 벌어요? 아... 유튜브 하고? <웃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 잘 안드리는 게잘해내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못 해드리는 <놀릿> 게 한이 네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잘해. 그때 <놀릿> 기술이 없어가지고. 맞아, 있을 때 잘해야 지뭐라지지 와, 머리 이쁘다, 진짜. 완전 음, 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수고하십니니다 조금만 자를까요? 네 조금만 자르세요 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네. 머리가 얇아져가지고 네머리 쪽은 말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날에는 장사하고 있지? <웃음>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아예 없는 거 아닌데요? 머리숱이 없었으면 진작에 커트가 끝났어야 했는데, 자를 네, 네. 게 많아요. 네. 순천에만 자랐어요? 네. 미용하려 그러면 여기 순천에 네. 커트하면 네. 얼마입니까? 6,000원 밖에 안 나가요. 6,000원이요? 웬도에 네. 또? 웬더. 웬더에 이제 여기 뒤에 해야죠. 웬만한데 해야죠. 네. 오, 커까지 많이 나시네. 맛 시원하게 깎으셨네 조금만 다듬을까요? 그럼 사자 네요 뭔지 뒤에 는놈 앞에 한아파주 음, 앞에가 없어요? 앞에가 아, 아, 앞에서. 앞에서. 설날에 이제 가족분도 오시겠네 응. 응. 아, 순천사아요 음. 자주 뵙겠네요. 시간이요. 우리 자주 보도 못해. 자주 보도 못해. 첫째 날. 일 아주 꼭몇시간라고 시간은 몇시간이 네 우리 아는 총각이요. 어. 어. 몇 살이에요? 서른살이요서른 살. 네. 자보다 제가 잘나요 젊무서젊어서젊어 아, 무서워 쉬지 건데 나이가 타나있어 자동차를 너무 먹고 결혼 안갈려그힘들었다 힘들었다고 기가 너무 편해 아, 아, 아, 아, 혼자 벌어갖고 혼자 쓰는게 편하니까그럴때 아, 애국도 마치 마치 롤네 음. 요새 스타일리였네 음. <웃음> 안녕 잘하셨습니다. 네, 고어요고다듬을까요 네. 예, 네, 살짝. 이렇게 하 살짝. 고맙습니다. 니다고맙 네. 네. 또 새해가 되면 세복 새해 많이 받으셨군요. 네. 지다 저렇게 귀엽다면로배아프서잘 음. 오고만. 네, 그러죠 아, 니긴여들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여든여여든 여긴 되게 여긴 여긴 여 아...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 여긴 여긴 여긴 여 선생님 저는 살짝만 살짝만 자를까요? 살짝만 자를요살짝게요 세금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머리 자린 머리에 가서 배워가고 있우에 예. 아,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한테 배웠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아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 여기든 아니면 집에서든, TV든. TV는 잘안 봐, 여기서 놀다가. 아, 서 아침도 아 아, 여기서 살아. 아, 여기 살. <목소리> 우리 집은 학기 정도. 여기 있으 좋은 거아사람기 좋고. 나라 출근지않가 문화예요. 문 그러니까 복지가 계속 좋아지는 거같아가총인가라나 좋게 니각이요 총각. 이사라셨죠? 네. 저 지금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장같 애인도 만어 여자들이 눈이 띄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못 알아요. 봐 가시를 겪고 자라. 다안 먹어요. 상이막 서른에 생겼나? 나도 남은 거 아니야. 이게 아머나 어머나, 맞아요. 어려워어려워 성씨는 뭐예요? 성씨, 성씨 동복 고씨예요 어? 5씨. 5씨. 부지런해서 어찌든지 살겠구나. 아, 부지런하면 다 렛자라 깨울에서못 살게. 부지런한 사람 무엇이 도와줘고도와줘 나도 젊었어, 응? 아, 힘가 하고. 그래갖고, 돌뱅이다들어주는거 나같이 이런 사람 없하때고2물일에짜방으을 시작해갖고, 64년을 는데 그 무거운 것을 고 돈도 못 벌었다고. 지금 2 0 k 로4 0로내 옛날에는 집가향이야 할머님들이 이런 거 쌀까마 치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 어? 옛날엔 국마도없어 말뚝만 속으로 막 실커면 그러면막다헐다미서 내리고 그랬어 말대고 아.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거꾸로 초망이 고생하셨구만아사 <웃음> <웃음> <웃음> 어르신들 강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알겠네 아가잘라 제가 잘라드리고와야 잘라준다고? 아니 그저저거 저거 하시고 나는 글로벌이야 글로벌? 글로벌이? <웃음> 나는 글로벌 세계적인 용사와 세계적인 강사을 만났어 와 잘했다 갑시다. 뭐, 다, 뭐, 다음에 다시 좀 잘라줄게요. 강사님 끝나면 또음에 잘라줘. 잠깐만요. 나중에 조금 잘라 드릴게요. 잘라 줄게요. 걱정 마요. 네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미용, 미용 헤어 디자이너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여러분의 머리를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고 인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했어. 안 했구나. 안 했어. 했어. 아까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 네. 뜨려 뭐가 있어? 세번 많이 봐주고. 토끼 가3 0 마리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더만. 토끼가. 아셀 빨리 해줄게. 네. 하얀 도끼들이 막 오면, 그시고 있어라니까, 늦어볼 것 같아서, 네? 눈을 오면서 얼른 쉬어봤더니, 3 0원이는 혼자 데고 있어. 그 있어요. 아, 아버님이 응, 고인의 네. 네. 네. 아아니 네. 네. 아니. 아니 끝났어요. 그만해. 아, 네. 네. 네. 세계적인 예술가의 꽃길을 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 혼자 들고 도와주기다. 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옆 봤어. 아, 감사합니다. 네. 먹고 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아, 이렇게 식사하시는구나. 전 찌끔만 먹으면 되는데. 예, 네, 전 찌끔만 잘 먹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맛있네요. 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한번렇잘라한번고 자러요 지금 안 사트란 코트. 잘지 잘했다. 불러 봐. 네. 다오면또 많이 오겠다. 꽃탄다고. 많이 드세요. 어 우리 미용 선생님 반대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할 때는 몰랐는데 또 항상 또 나오니까 또 힘들다 보다는 약간 좀 기진맥진하다? 몸은 되게 피곤한데 어 힘들진 않아요 아무래도 할머니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살아생전 못해드린 저의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또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봉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봉사라기보다는 약간 저도 재밌게 놀다가는 그런 힐링되는 그런 시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